유튜브 친구들, 안녕! 정은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에서 해 먹다가 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맛있는게 생길 수가 라는 이런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어, 집에서 민트 초코 케이크를 만들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민초다 뭐야 뭐야 뭐야 민초 민초 민초 민초 저는 그배스킨라빈트31 가도 이 파인트로 다가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민트 초코칩을 채워서 먹을 만큼 민트 초코를 사랑하는데요 아 근데 집에 누워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기라 근데 우리집에 시골이라 그래서 그거 래서그 살려면 또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 기라 아우 귀찮잖아? 그래갖고 이제 쿠팡에다가 이제 민트초코칩 이렇게 쳤어 근데 웬일? 민트초코 파우더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밑처에 본전이지 뭐 하고 쿠팡 로켓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새벽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봤는데 이 가루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으면 뭐가 된다? 그 카페에서 파는 똑같이 민트초코칩 라떼가 되는 거예요 아또 생각이 들었어. 아니 코코아 파우더로 집에서 초코 케이크 같은 거 만들어 먹잖아요. 아니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민트 초코 가루야. 그럼 그걸로 대체하면 뭐가 된다? 민트 초코 케이크 되는 거잖아요. 아, 굉장히 똑똑해. 굉장히 이런 쓸데없는 브레인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. 그래서 어, 그걸 제가 한번해 먹어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쓸수 없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꼭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민초단을 위하여 제가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가루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쿠팡에서 민트초코칩 검색한 다음에 그린티 민트초코칩 요 가루 요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준비물은 계량컵 그리고 계란 하나 그 다음에 설탕 우유 컵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5분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컵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팬분이 만들어주신 하나 아이오 이렇게 된 컵이에요. 오늘 유튜브를 위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아주 빠르게 제가 기똥차게 아주 그냥 케이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자 계량컵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스푼을 넣습니다. 뭐 취향껏 알아서 한 스푼 넣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원래도 달긴 하지만 난더 달게 먹을 것이야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또한 스푼 컵에다 넣어주세 그리고 계란 어, 어, 됐다. 됐다. 계란 하나 딱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우유는 그냥 뭐 한두 스푼 정도? 제가 처음에 만들어 먹을 때는 집에 우유가 없어가지고 우유를 못 넣었더니 음 약간 빵이 빨리, 빨리 굳더라고 딱딱해지고 근데 되게 맛있었어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면 끝. 잘 섞은대요 터트려가지고 안보이시죠? 잘 섞어볼게요 쉐이 확실히 우유가 들어가니까 잘 섞여지네 그때는 엄청 뻑뻑해가지고힘들었거든요자 그럼 이렇게이렇게껄쭉하게 되겠죠? 반죽이니까 그럼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되면 끝! 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잠시 깜빡했는데요 이 밀가루 밀가루도 필요합니다 밀가루도 두컵을 두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집에 봐봐요 집에 밀가루 없어요? 집에 계란 없어요? 다 있죠 다 있죠 집에서 진짜 어, 갑자기 빵 먹고 싶어 이럴 때 아주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자잘 섞어줄게요 그 민트초코의 향이 솔솔 나고 있어요 자이 뭉탱이 지지 않게 잘 풀어줘야 돼요 봐봐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죽이 되면 끝!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리면 됩니다. 짜잔! 이렇게 2분 30초 돌리면 이렇게 예쁘게 뿅 해서 마치 옛날에 그 컵케이크 사먹는 듯한 비주얼이 완성이 됩니다. 제가 시 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뭐야, 빵이라니까 진짜? 이거 봐 이거 봐. 여 봐. 음! 민초의 그 화음과 설탕의 단맛과, 어우, 굉장히 자극적인.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들! 이렇게 해서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빵이 고플 때 만들어 봐주시면 됩니다. 정하나의 꿀팁, 오늘 끝! <웃음>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. 이거 먹고 후기 남겨주고요. 진짜 맛있다니까.